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현재 테스트 서버의 파크로도 업데이트되고 각가지 상까지 받아 한창 뜨거운 배틀그라운드 하지만 이 와중에 묵묵히 길을 걷고 있는 게임이 있었으니 생각보다 순항을 하고 있는 포트나이트입니다 모드 추가 당시에 많은 지탄을 받았던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 하지만 10월 12일 포트나이트는 이용자 수1 0만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그 뒤로도 트위치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11월 2일 포트나이트 배틀러의 모두의 동시 접속자 수가 81만을 넘는 등 반짝한 게임이 아닌 꾸준하게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아시아 서버까지 증설하면서 괜찮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까지 포트나이트가 동접자 81만을 달성한 지금 오픈 약 한달만에 81만이라는 어마무시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동접자 81만을 달성하기 전까지 약 5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번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배틀로얄 모드는 배틀그라운드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실하게 배틀로얄 모드라는 포맷만 따왔을 뿐 독자적인 하나의 게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 포트나이트는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일단 무료라는 이유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무료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리 게임이 무료라고 한들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굳이 돈을 주고 사지 않았는데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유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잘 다듬어진 게임성이라는 것이죠 오픈 첫날에 100만 동접자는 당연하게도 무료의 영향이 크겠지만 현재까지 꾸준하게 81만이라는 동시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큰 이유는 무료라는 것보다 게임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다 이거죠. 이 게임성을 받쳐주는 또 다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차별성입니다. 아무리 포트나이트 배틀라엘 모드가 잘 만들었다고 한들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흐름을 비슷하게 짜놨다면 사람들은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게임인데 굳이 더 인기 없는 게임을 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트나이트는 기존의 배틀로얄 모드의 게임 방식을 따라가면서도 포트나이트만의 모든 오브젝트를 부실 수 있고 이를 자재로 삼아 건축을 할수 있는 자신들만의 특징을 배틀로얄 모드에 입혔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끼리 유저수가 갈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배틀그라운드를 하던 몇몇 해외 스트리머들이 포트나이트로 넘어간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처럼 추구하고자 하는 매력과 색다른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배틀그라운드와는 다른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현재의 포트나이트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히오스가 롤처럼 라인전도 길고 막타도 쳐서 돈도 모아 아이템도 사는 등의 방식이었다면 사람들은 굳이 히오스를 플레이할 이유를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초창기의 롤처럼 전통적이지 않고 저게 무슨 MOBA 게임이냐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라이트함과 기존의 게임의 틀에서 약간 벗어난 차별성을 둔 게임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MOBA계에서 도타와 함께 투탑이 달리고 있는 게임일 정도로 언제나 새롭고 독창적인 게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포트나이트의 흥행은 장기적으로 우리 유저들에게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나 독가점은 소비자들에겐 해가 된다는 게저희 견해인데요. 독가점이란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특정 물건의 점유율을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 회사의 물건이 아니면 이 물건이 유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예로 cpu 시장에서는 인텔이 독과점인 상태이며 그래픽카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가 독과점인 상태인데요 사실 부품들의 가격은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과점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회사에서 가격을 마구 후려쳐도 소비자들은 이 경로 외엔 이 제품들을 구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시장에는 언제나 경쟁사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들어서 AMD가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GTX1050이라는 낮은 가격의 그래픽카드를 내놓는 등 언제나 경쟁사가 열심히 일을 해준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물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경쟁작 없이 계속해서 순항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개발자들도 사람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포트나이트라는 작품이 이를 견제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개발사들끼리 유저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할 때고 이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항상 둘다 응원합니다 최근 드디어 얼리액세스를 마칠 준비를 하고 파크루 최적화 등등 대규모 패치를 진행한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동접자 81만을 달성하고 많은 편의성 패치와 아시아 서버를 오픈하며 순항을 하고 있는 포트나이트 두 게임 다잘 살아남아 선의의 경쟁을 길이길이 해주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